오늘의 간식! 만두! 동네 고양이 장 애들 밥만 줘도 숨이 차! 밥만 줘도 숨이 차! <웃음> <웃음> <웃음> 오야얘리 머리 진짜 크다. 빨리 줘. 야, 가만히 좀 있어. 야너왜 본체에 관심 가져? 아니야. 아니. 아니야. <웃음> 근데 김만두의 단점은 먹고 나면 바닥이 부스러기 천지가 돼요. 서핑하는 거 같아. 근데 캔만 가루가 얼마나 심하냐면 정석 지금 거의 달의 요정이야 지금. 왜 엉덩이는 손으로 막아주고 있어? 방귀 냄새나? 이상하게 누워있네. 얘너 이거 비등 같다. 응? 근데 가루 좀 어떻게 해. 아이 자식 다 먹고 누워있는 거야. 그때 원룸 인테리어 영상 올리고 제가 청소기 흡입력 좀 별로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기업찬 받음 저 이렇게 좋은 청소기 처음 써봐요 난장판된 캣만두 가루를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속이 켠 김에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침구 브러시인데 약간 고양이들 저격해서 나온 브러시 같아. 이 브러시를 끼우면 침구에 있는 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썼거든요. 이 털이 엄청 많은데 이 침구 브러시로 밀면은 이렇게 털이 막 나와요. 먼저 이 먼지통을 비우고 침대를 밀어보도록 할게요. 필터 비웠거든요. 그럼 무슨 흙 같은 게 나왔어요 여기서 침대에서 충격적이네. 여기 고양이 털은 여기 이렇게 많이 더이 뭉쳐 있고 진짜 더러운데? 침대 더러워. 필터를 한번더 비우고 저거 소파도 한번 밀을게요. 소파 정새기가 엄청 뭉개는데. 행운이 찾아온다는 고양이 수염을 주셨습니다. 나왔어요. 앙팡이 털 반, 정색이 털 반. 지금 부분 부분 빌어서 될게 아닌 것 같아. 이건 혹시 다 얼마나 나온지 털 뭉치 보이세요? 이게 다 털이에요. 이거 집 한번 쓸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아, 이거 어디가 좋아? 청소해서 나온 털로 나무 정색을 만들었습니다. 정색은... 선물이야 <웃음> 아이씨 나노정식이가 발에 뭐가 안달라붙는 느낌 정말 몇 달만이야 얘들아 <웃음> 햄만두잘 먹고 잘 싸는 건 좋지만 햄만두 가루까지 싹싹 긁어먹어야 한다.